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콜트 이경원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정말 신경을 많이 쓰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죠 구질 조절 그 중에서도 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훅이 나는 세 가지 이유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훅 구질이 나오는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임팩트 때 페이스가 다쳐서 맞기 때문이죠 체가 왼쪽을 바라보고 있으니 공이 왼쪽을 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차가 다치는 원인에는 무엇이 있냐? 첫번째, 지나친 손목 사용 내가 아무리 스윙 궤도가 잘 들어오게 돼도 임팩트 순간에 손목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다면 순간적으로 페이스가 다치면서 훅구질이 나올 수가 있겠죠 두번째, 어퍼치는 스윙구질 다운스윙 시 클럽 자체가 이렇게 앞쪽에서 들어오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가 다친 상태에서 공을 덮어 치기 때문에 볼은 왼쪽으로 출발하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 왼쪽 사이드가 막힘으로 인한 지나친 인사이드 아웃스윙. 다운스윙이 들어올 때 몸이 열려주지 를 못하고 지나치게 막혀있다 보니 클럽이 지나치게 쳐져 들어오게 되고 더 이상 그립의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체가 이렇게 풀려 맞으면서 공을 걷어 올려치게 되면서 클럽이 위를 향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공을 긁어내듯이 치게 되면서 공이 탑스핀으로 앞으로 가다 뚝 떨어지면서 왼쪽으로 휘어지는 구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지나친 손목 사용에 의한 훅구질을 방지하는 방법은 클럽을 로테이션을 시켜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백스윙이 간 상태에서 다운스윙 때 몸을 막아놓고 양팔이 과감하게 뻗어지면서 내 손과 팔을 이용해서 클럽을 로테이션 시켜주는 방법 자, 이때 머리가 지나치게 뒤에 있게 되면 은 로테이션이 이루어지는 포인트가 여기가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2 0점 이후로 페이스가 닫히면서 공이 맞기 때문에 훅구질이 나오기가 쉬워지게 됩니다 또 하나 다운스윙이 들어올 때 팔을 이용해서 클럽을 내려주면서 팔을 돌려주면 지금처럼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가져가게 되는데 팔이 아닌 손으로 클럽을 내려주면서 돌리게 되면 지금처럼 페이스가 급격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손목 사용에 의한 후구지를 교정해주기 위해서는 다운스윙이 들어올 시 머리를 공보다 너무 뒤에 두려고 하지 마시고 셋업태처럼 내 몸의 중앙 공에서 한뼘 정도 뒷부분 쪽에 머리를 위치시킨 상태에서 다운스윙이 들어오게 되면 전보다 훨씬 더 페이스가 쉽게 열리게 되면서 훨씬 더 쉽게 스퀘어가 나오게 되면서 후크지게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다운스윙이 들어올 시에 그립은 움직이지 않고 헤드만 움직이게 되니까 손목이 많이 사용되면서 팔을 사용을 못하게 되면서 페이스가 다치게 되는 겁니다 헤드를 떨어뜨려 준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립 자체를 아래로 떨어뜨려 주면서 땡겨 오는 것이 아닌 아래쪽으로 떨어뜨려 주면서 팔을 뒤집어 주는 로테이션 동작을 가져가게 되면 지금처럼 클럽 페이스는 굉장히 완만하게 움직이면서 클럽 페이스가 조금 더 쉽게 열리고 조금 더 쉽게 스퀘어가 되는 스윙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스윙에서는 이두 가지 방법으로 훅을 교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훅이 나는 이유, 클럽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이 방법의 경우에는 다운스윙이 들어오시 지나치게 어깨가 먼저 다운스윙을 출발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으로 떨어져 줘야 되는 클럽이 앞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클럽이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은 다운스윙 시작시 몸의 왼쪽 사이드를 이용하지 못하고 오른쪽 사이드, 오른 어깨, 오른 골반, 오른 다리를 많이 사용해주면 지금처럼 클럽은 앞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클럽은 바깥쪽에서 덮어 들어오게 되겠죠. 이 방법을 고치는 방법은 정말 많은 프로님들께서 레슨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다뤘고요. 바로 수직 낙하입니다. 백스윙이 간 상태에서 클럽을 뒤쪽으로 떨어뜨려주는 자, 이때의 포인트는 내가 인아우스윙을 만들고 싶다. 그러시다면 내 양팔이 이 그립 끝이 내 오른쪽 주머니를 향하게 떨어뜨려 주시면 지금처럼 클럽이 인사이드에서 들어오게 되면서 몸을 회전 그렇게 된다면 인아웃 스윙에 페이스는 자연스럽게 아주 약간 열리면서 혹은 스퀘어가 되면서 공이 맞으면서 드로우성 구질을 혹은 나는 스트레이트성 구질 혹은 약간의 페이드성 구질을 가지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다운스윙이 들어올 때이 그립 끝이 내 허벅지 오른쪽 허벅지의 앞쪽을 향하게 내려주신다면 지금처럼 클럽 패스는 정확하게 스트레이트로 내려오게 되며 클럽 페이스는 스퀘어가 돼서 맞기가 쉬워지고, 혹은 약간 공을 깎아치는, 그로 인해서 아주 약간의 페이드성 부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운스윙의 시작을 어깨의 회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클럽을 떨어뜨려주는 동작, 오른쪽 주머니 혹은 오른쪽 허벅지 앞쪽, 클럽을 떨어뜨려주는 동작으로 먼저 만들게 되면 덮어치는 스윙을 방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덮어치는 스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운스윙이 시작될 시 우리의 등과 엉덩이는 타겟을 보고 있게 됩니다. 몸이 회전을 했기 때문에, 등과 엉덩이가 타깃을 보고 있게 되죠. 자, 이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왼다리를 밟아줄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몸을 회전시키면서 밟아주시는게 아니라, 몸의 회전은 없이, 그대로 이렇게 몸을 살짝 왼쪽으로 밀어주면서, 이쪽 부분에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주어서, 클럽이 옆으로 떨어지게 만들어주면서, 아웃인 스윙을 고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번째, 지나친 인 아웃 스윙에 의한 훅. 이 부분이 가장 고치기가 어렵다고 라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백스윙이 들어간 상태에서 다운스윙이 들어올 때 클럽이 이렇게 뒤쪽에서 들어와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클럽이 지나치게 뒤쪽에서 들어오는 나머지 몸이 이렇게 막히게 되고 몸이 옆쪽으로 슬라이딩을 하게 돼서 클럽이 빠져나갈 공간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손목을 풀어내서 혹은 팔을 당기면서 페이스를 닫아버리는 동작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아주 좋은 교정 방법으로는 다운스윙이 시작될 시, 양팔 팔꿈치 간격을 최대한 모아주시면서 내 배꼽 앞쪽으로 양팔을 가져오는 연습을 몇 번만 해주신 후 다운스윙을 시작을 하시게 된다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이 지나치게 옆에서 들어오지 않고 팔이 벌어지면서 옆구리에 막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몸 앞을 통과하는 스윙을 만들어주게 되면서 몸의 회전이 훨씬 더 수월하게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클럽 스피드도 빨라지게 되겠죠 이렇게 다운스윙을 하시게 된다면 은 클럽은 옆에서 들어오지 않고 앞에서 라인을 제대로 타서 백스윙이 올라갔던 라인과 같은 라인으로 다운스윙이 들어오면서 몸이 더 좋은 회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공을 훨씬 더 쉽게 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을 치실 때 지나치게 인아웃에 집착하지 마시고 지나치게 공을 강하게 치고자 어깨로부터 다운스윙을 시작하지 마시고 혹은 몸을 열어줄 때 뒤쪽으로 열어주면서 오른쪽 사이드를 앞으로 튕겨내면서 열어주지 마시고 임팩트 순간에 빠르게 힘을 쓰고자 많은 손목 사용을 가져가지 마시고 손목이 아닌 팔 전체로 이렇게 훅구질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가시면서 연습을 해주신다면 전보다 훨씬 더 편하게 훅구질 없이 더 스트레이성 그리고 페이드성 드로우성 구질로 코스를 공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훅을 만들어내는 세 가지 흔한 이유와 그 교정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던 범스 골프 이경원 프로였습니다.